너는 청류의 때에 너의 창조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한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배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세어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루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억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도서 12장을 읽으셨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시작한 이 글은 결국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그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재미난 표현들이 나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입속에 있는 이빨이 서로 부딪혀 내는 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구 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피부에는 어느덧 검버섯이 피어나게 되겠지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늙어서 결국 우리의 영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결말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도모한 모든 은밀한 계획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들을 지켜온 시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과거말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떤 결말이 기다리는지 선명한 것과 희미한 것,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둘째, 이 생의 마지막에 누구 앞에 서게 될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우리의 본분으로 삼고 살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까요? 오늘도 전도서 12장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